안녕하세요. 데이크오르카재입니다 오늘 아, 오늘은 제가 무릎 보호대를 리뷰를 으려고 합니다. 홈트메이트에서 나는 무릎 보호대입니다. 플라스틱에 있는 단단한 외부 충격용 무릎 모델 보호대가 아니라 관절 보호대 같은 건데 헬스할 때나 런닝할 때 일상생활할 때도쓸 수가 있고 연골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을 꺾이게 한다던가 그런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기술들을 할때 무릎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몇칠 있으면 낫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상이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서 이 보호대를 한번 착용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려고 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다시 위에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만큼 신축성이 좋습니다.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걸 장착할 수있겠어요 이게 벨크로가 진짜 잘 붙거든요 이렇게. 이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 벨크로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도 조절이 됩니다 이게 찍찍기가요면 전체에 다 붙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지금 착용하자마자 느낀 게 뭔가 무릎에 안정성이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 무릎을 이렇게 하면 뚝뚝 거리는 게 진짜 심했거든요 무릎이 달그락거리면서 자 근데 이 보호대를 차고 나니까 이 뚝뚝 거리는 게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걸 광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좀 많이 흥분될 만큼 엄청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와. 일단, 뭔가, 착지를 잘못했을 때 무릎이 비틀리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. 걱정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. 무릎보호대를 착용해보니 까 어, 확실히 무릎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잡아주는 느낌 때문에 무릎이 힘이 약해져서 비틀어진다거나 어, 반대로 꺾인다거나 이런 부상에 방지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외상에는 아무래도 겉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한데 그 보호대 안쪽에다가 이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좀 관절이 약하셔서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불안한 분들, 운동할 때 관절 쪽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이 모델을 착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